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미국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시간 3월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글로벌 금융주 시가총액 중 4,650억 달러 약 607조 원이 증발하였습니다. 또, 또한 스타트업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은행업계 14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주가가 61.8% 급락하면서 파산 위기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미국 은행주 12개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바야흐로 최대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에 몰려들고 있다는 신호탄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연재해 유튜브에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러한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일본 혹은 최악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란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북쪽 오리건주 와 북캘리포니아에서도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지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6년 샌안드레아스 단층 일부가 균열하면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30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은 3월 17일 금요일 현재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 이른바 의비건 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휩쓸 수도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스타트업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은행업계 14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주가가 61.8% 급락하면서 파산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지진 비건 위기설이 나오자 세계 경제는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비건 대지진은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쪽이든지 터키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서 발생하는 대지진은 세계 경제에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